도전상태에서 음오르긴쓰고 공중에서 내려오는거 그거 써야겠다 어? 근데 아까 위로키하니까 크기로 두인데 도체? 아 보아 너무 약한데? 보아 <웃음> 너무 약한데? 어? 원거리다나잘 싸울 자신 있어 써머쏠! 어르신! 하다! 해먹해! 어. 경직이 전혀 없네요? 후딜레이도 없고 그냥 광클문 하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소정조작 B랭크야? 랭크도 있구나 오케이 에츠고 잠깐 뭐야 부하도 전투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네 결국, 장비네요, 장비. 다행히, 컨트롤 하는 조작이 어렵지가 않습니다. 아, 못 맞췄다. 씨. 궁극기 써가지고 공중컨보 해보려 했는데 못맞췄어요 야 여기 세계관은 어, 한국에서 총을 쓸수 있나보네요 어, 어? 어? 이거 쳐맞았어 그 핸드폰을 이렇게 돌리니까 예, 맵이 오 이쪽 무늬였네 네, 하지만 격투할때는 이거 돌릴 일이 없죠 <웃음> 뭐야, 너무 빨리 어른이 돼. <웃음> 어, 이거 뭐야, 하단 공격도 있네. 음, 잡아. 이거 잡기가 아무리 봐도 사귄 것같아 돌리고, 어, 공중에 안 뜨네? 아, 이거 개사이다 다운 판정인데도 딜다 들어가네? 자 이게 아직 PVP를 안해봤기 때문에 판정들이 그대로 갈지 모르겠어요